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던지 다이어트 마스터 오마이갓 oh 정국입니다 네 역시 인사할 때가 제일 어색하죠 어, 지난주 한주도 어, 안했더니 이게 묘한 중독성이 있는지 네 저도 되게 심심하네요 여러분들도 어, 기다려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 오늘 어, 할 얘기는 어, 술에 대한 얘기죠 어, 그 정말 그 술이 네, 다이어트의 주적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번지 다이어트를 만들어내게 된 어,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할때 칼로리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꺼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살이 쪄요, 안 쪄요. 혹은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이런 얘기들을 어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칼로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사실 은술 때문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하면 어 혹시 이제 저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소주 한 잔이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이 밥한 공기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칼로리로 보면은. 어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소주 한 병에 일곱 잔이 들어가거든요. 뭐 정확하게 일곱 잔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밥7 공기를 어, 먹은 것만큼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제가 가졌던 의문이 이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어,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찔것 같고. 어, 또밥 먹은 것만큼 살이 찔것 같은데 어, 실제로 정말로 정말로 소주 한 병을 먹으면은 밥 7공기를 먹으면 밥 일곱 공기를 먹으면 살이 찔까 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칼로리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어, 칼로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제이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번지 다이어트는 어, 제가 하고 있는 번지 다이어트에서 내려가고 있는 결론이지만 칼로리가 정말로 살 찌는 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칼로리 높은 음식 먹으면 살 찐다 안 찐다. OS 퀴즈! 자,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네, 질문의 함정이 상당히 많죠. 어, 어떤 칼로리를 얼마나 먹었느냐? 어, 이 얘기가 되는데, 자,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살이 잘찔 수는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덮어놓고 다 살이 찔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은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는다. 어, 초콜릿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어,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초콜릿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안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초콜릿을 한 10g을 먹어보자고요. 초콜릿이 보통 100g에 어, 500kcal에서 한 600kcal이 많으면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어, 10g이면 50kcal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초콜릿 10g만 먹었습니다. 살이 찔까요? 그러고 살 찌면 진짜... 어, 물만 마셔도 살찌는 사람이에요. 네. 한 60kcal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성인들, 대사량, 기초대사량이 보통 여자분들이 한1200 정도, 남자분이 뭐 1800,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거에도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이 찐다고 그러면 굉장히 슬프죠. 어, 초콜릿을 어,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사실은 살이 안 찌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초콜릿을 먹고 살 찌는 거는 네. 밥 먹고 먹어서. 알죠? 네. 밥 먹고 먹으면 다살 찐다. 음. 자, 어쨌든 어, 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다이어트 할때 술을 마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알려진 제가 알고 있는 뭐 제가 이제 모든 다이어트법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 다이어트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운동을 해도 뭐 술을 마시면은 어, 알코올이 근육을 없앤다던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해보시는 분들이 술 마시면은 이제 뭐 건강에도 문제가 돼. 뭐 간에도 문제가 돼복부비만의 주범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살이 잘 찐다 이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다이어트란다. 어 다이어트란 말도 좀 이상하지.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저는 술을 허락을 하죠. 네. 술 어디 갔니? 술 이건가? 이건가? 술 네. 오늘의 소품은 네, 이겁니다 ox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 요소품도 있는데요 술이 정말로 다이어트 문제가 되느냐 어, 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술 살찌는 거 아님 네. 이제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 풀어가 보죠 우선은 저도 어, 초반에 클리닉을 이제 이렇게 어, 컨트롤할 때 술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술 드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식사량에 대한 문제도 안뭐 조절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술을 어 끊고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술을 끊고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 하는 동안에는 뭐 체중 감량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문제는 항상 그 감량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즉각적인 여유가 이어지더라고요. 어, 굉장히 어, 심하게 크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예, 어, 어떤 분이 계셨냐면, 네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한달에 절반은 음, 이제 감량을 해요. 한 5kg 정도 한 보름 동안 정말 5kg 정도 떨어지면. 나머지 보름 동안 술을 먹고 5kg를 찌우죠. 그러고 살이 찌면 또다시 어네 저희한테 네어 오셔가지고 약을 짓고또 어 살을 뺍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의 무한반복 수준으로 가죠. 그래서 술을 끊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술을 도저히 못 끊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이게 답이 없다. 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저게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으면 답을 찾아야 되는 게또 우리의 할 일이죠. 그래서 술을 어떻게 조절을 할까? 술을 끊게 만드는 게 과연 정답일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술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됐는데 어, 저도 어, 옛날에 어, 술을 정말 많이 먹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술을 거의 끊다시피 했죠 뭐 1년에 술 마셔봐야 뭐글쎄한 어, 10번 안쪽으로 어, 될까 말까 그렇게 하는 수준인데요 네 아, 지금 댓글에 안주도 못 끊겠어요 예, 안주도 못 끊죠 아무것도 못 끊습니다 이러고 이제 살이 빠지냐 어? 그렇게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끊으면 너는 평생 살못빼자 음. 그래서 어 술이 어, 저도 이제 마셔봤습니다만 정말 술 마시는 분들 술 끊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게 만든다 거의 다이어트를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을 끊느니 나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어. 지금도 많은 음,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심지 어제 남자분들이 뭐 대체로 많기는 하지만 여자분들 중에서도 애중화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술을 끊으라고 할까 봐.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술을 마시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할까봐 어, 다이어트를 못해 아니면 내지는 감량하고 또술 마시고 요요 고또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무너지고 또 다시 감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보면 어, 내 인생에 더 이상 다이어트는 없구나 이래봐야 나는 어, 계속 살만 요요만 오고 어 그래서 포기를 하죠 어, 그러면서 술을 놓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 혹은 뭐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편분들이 살이 많이 찌면 어, 그게 다 술, 술살이다 어,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이 술을 끊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혹은 음, 네 그래서 아니 뭐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뭐 한다 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다이어트를 안 하죠 근데 어, 그런 정도로 이제 술이 참 많이 위험한데요 어, 음주가 왜 문제가 될까요? 술이라는 게왜 문제가 될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면 어, 술이 살이 찐다 안 찐다에 대한 논란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면 은 술은 엠티 칼로리라고 얘기를 해요. 0 칼로리죠. 네,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네, 동그라미가 아니고 사실은 0이에요. 0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어, 술은 술술 술 어디 갔니? 네 술. 술은 0칼로리. 이러면 술 마셔도 된다는 건가? 어, 술은 0칼로리니까 살이 안 쪄요. 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경우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술은 당연히 살찐 음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제 음주가 문제가 되는지 어, 그거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더니 어, 결국은 어, 술 마실 때 먹는 안주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지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어몇 가지 이제 우리 몸에서 어 대사 작용들, 그러고 내분비 작용 이런 것들이 교란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식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욕 증가가 되는 거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 증가가 뭐 기승전 식욕 증가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어, 호르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뭐뇌 중추를 마비시켜서 뭐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포만감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도 모른다는 둥, 어 또한 그 술이 탈수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이뇨 이뇨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과도 뭐 맥주 마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그래서 탈수 현상이 있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음, 술이 식욕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작년에인가 그 생모병사의 비밀 아 네. 이런데서 실험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실험자가 어, 똑같이 뭐 같은 상황에서 이제 허기가 약간 진 상황에서 식사를 하는데 삼겹살을 먹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기만 먹을 때에는 어, 두2이산1 k g 정도 그렇게 100g 아, 1000g 1000g 죄송합니다 1000g 정도 음식을 먹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뭐 같은 이제 공복 상태 뭐 이런 것들 유지를 하면서 술하고 같이 어, 삼겹살을 먹는데 어, 1.7kg 정도를 먹어요, 1,680g. 그러니까 1,700g 정도를 먹는데 거의 한 60% 정도, 70% 정도의 식욕 증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섭취량 자체가 술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늘어나죠. 많이 먹어요, 정말로. 네, 심지어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많이 먹으려고. 술을 드신다는 분들도 중종 계십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많이 먹게 된다. 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 술 드셔보신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실 텐데요. 술깰때 굉장히 허기집니다. 네, 그러니까 술 마시는 동안에도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되면 또 배가 고프죠. 어, 뭐 요상한 건 그런가요? 아니면은 술 마실 때 안주 먹고 다 하는데. 집에 가면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먹고 가고 아니면은 집에 와서 뭐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술이 들어가서 분해가 될 때에는 식욕 증가가 된다라는 것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죠. 어 그리고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숙취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장을 할때 자기만의 또 해장법들이 있죠. 뭐 어떤 분 어, 이제 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술 많이 마실 때 어, 제가 배운 거를 잘못 먹어가지고 굴짬뽕을 되게 잘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그날은 점심을 그냥 굴짬뽕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속이 풀리면 또 네, 오후에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음 뭐. 뜨거운 국물 라면도 좋고요. 뭐 짜장면 짬 아, 짜장면 아닌가 짬뽕도 좋고. 뭐 심지어는 뭐 피자 먹고 해장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커피 한 잔으로 해장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해장할 때 먹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물류에 대해서 어, 조미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붓기가 생겨서 붓기가 생겨가지고 체중에 또 문제가 되는 음, 그런 일이 많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또 다음에, 어, 저희가 붓기, 부기, 어, 부족, 어, 이 얘기를 할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에 해장이 짬뽕, 햄버거요. 좋습니다. 네, 짬뽕도 좋고 햄버거도 좋죠. 어, 자기만 의 해장법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음, 그니까 술을 드시게 되면은 결국은 과식으로 이어지는 거, 부종이 생겨서 체중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술 드시면, 자, 요 얘기들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자, 술. 술을 드십니다. 그러면, 어, 체중으로만 보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탈수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체중을 재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체중이 유밖에 안 늘었어? 내지는 이만큼 먹었는데 심지어 체중이 떨어져요. 완전 개이득이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아라 그때부터 또과식을 하죠. 네, 그러고 난 다음 날. 술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어, 술 마신 다음 날 말고요. 그 다음 날 아침 체중까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체중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다음 날은 체중이 떨어진다. 그 다음 날은 체중이 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어 체중이 진정이 되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 그다음에 안주, 아 해장 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술 안주 해장을 같이 다 하는 일반적인 음주 상황이 되면 어 체중이 그 음주 전 체중으로 돌아가는데 짧으면 3일이고요. 어, 길면 5일까지도 걸렸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번 술을 마신다. 어, 계속 체중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하겠죠? 일주일에 세번 이상 술 마신다.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체중이 회복이 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뭐 술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술 먹고 안주 먹고 해장하는 이런 형태의 음주가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반복이 되고 있다. 어, 이분은 그냥 음, 다이틀 포기를 하신 거죠. 네. 절대 안 빠져. 네.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만약에 감량을 하는 중에도, 어, 술을 그렇게 드신다라고 하면, 어, 제대로 나합니다 그러니까, 감량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감량을 해? 안 돼요. 예. 어, 네. 네, 물고 계시는군요. 네,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 예, 그거를 자꾸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리고 그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술도 마셔요, 안주도 먹어요, 해장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이어트 문제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일로만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제 이제 네. 어, 요렇게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요? 자, 요렇게. 네, 보이시죠? 음, 네. 아이고, 들, 드리... 세 개, 약까 전에 잘 들었는데, 들기 어렵네. 네. 요세 음. 가지가, 어,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네. 술이냐? 어디 갔지 술. 술, 그 다음에, 어, 이 앞뒤로 보니까 헷갈리네요. 술이냐, 안주냐, 다이어트냐, 어, 이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버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술 안주를 버렸네요. 어, 안주를 버리니까 술과 술은 마시면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술을 버려. 어, 술을 버리니까 안주를 먹으면서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볼까요? 술하고 안주를 선택을 했어. 어, 그럼 다이어트를 포기해 이해가 되세요? 완전 간단하죠. 이렇게 셋 중에 세 개를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어. 셋 중에 하나는 음, 버리고 나머지 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뭘 선택을 할 건지. 네. 이거를 선택을 하, 이거를 이거를 버릴래요. 얘를 버릴래요. 어 얘를 버릴래요. 수를 버릴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까 그러니까 니 이제 이렇게 어, 진행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술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탄수화물을 칼로리를 얘기를 할때 4kcal리 그다음에 어, 단백질도 4kcal리죠. 그다음에 지방 9kcal리. 이게 이제 그람당 칼로리인데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7kcal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 이거 먹으면 살쪄요. 단거 먹으면 살쪄요라고 하는 것보다 술은 훨씬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칼로리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는. 근데 술의 칼로리를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그간 어, 연구들을 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술이 몸에 저장이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되나요? 어 술이 들어가면 술이 분해가 돼서 얘들을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근데 어 술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원은 몸에 저장이 안 되고요. 몸에서 다어 분해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어 소변이나 그 다음에 뭐열 아니면 땀으로 다 배출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술 마시는 것들은 몸에 저장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 살이 찌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저장을 해야지 그 저장한 것이 지방이 되는 건데 저장을 안 하니까 네, 살이 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는다라고 하면 살은 찌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살을 찌지 않게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0칼로리다 라고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이제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술이 들어오면 은 몸에서는 어, 최우선적으로 술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알코올 분해가 우리 간에서 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러면 술을 먹고요. 안주를 먹고요. 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같이 먹은 그 음식들. 어디 가 아닙니다. 술, 안주. 자, 술이랑 안주를 같이 먹어요. 그러면 같이 먹는 이 음식들을 올스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주, 네. 안주들을 네, 안주 스탑을 시키죠. 네, 얘는 분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만 오로지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하는 동안에 안주로 같이 먹었던 이 음식들은 어, 전부 몸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어서 바로 저장이 되는 게 사실은 복부에 가장 많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라도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이런 이제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술안주라고 하는 거, 이 안주. 안주를 어디까지로 잡아 줄 거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어뭐 예를 들어 막걸리를 먹으면은 파전을 먹어야 됩니다. 소주를 마시면은 국물을 먹어야 되죠. 맥주를 마시면 뭐 먹죠. 노가리, 땅콩 어, 이런 것들을 먹는다던가 뭐 와인 마실 때 치즈를 먹어요. 이렇게 음. 하는 이런 음, 마리아주를 맞추는 어, 이런 음주 이것만이 안주냐? 아 맥주. 맥주에 치, 치킨이 있군요. 치맥 어 그것만을 안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주의 개념을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은술 마실 때 술을 마시는 동안에 먹는 모든 음식을 우리는 안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쌀밥, 쌀밥을 먹어도 쌀밥으로 안주를 한 거고요. 심지어 야채를 먹어도 야채로 안주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술이 들어갈 때 먹는 모든 음식류 물 말고요. 물 말고 모든 음식을 우리는 안주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안주를 버린다라고 할 때에는 오로지 술만 마시는 거예요. 완전히입니다. 네, 이제 이제 정말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안주의 개념도 확장을 해보자는 거 그리고 그 안주의 개념이 어꼭술 마실 때 같이 먹는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술 깨기 전까지 먹는 음식들 전부 다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동안엔 안 먹었고 어, 집에 가는 동안에 라면 끓여 먹었으니까 이건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걔도 안들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술을, 술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안 먹겠어. 어, 이런 마인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술 마시는데 살이 안 찝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반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주가 이제 뭐술 뭐 이제 식사하면서 뭐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소주 한 잔씩 하는 거 이렇게 어, 하시는데 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X 어, 어, 이제 술 마시는 동안에 안주를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 술 마시는 동안 음식을 먹지 말자잖아요. 그러면 와, 난 오늘 저녁에 술을 마셔야 돼.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 그게 아니고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식사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은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이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 그러니까 뭐 회식 자리를 갔어도 그냥 음식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어, 그 후로 술을 마시는 네, 왜 이렇게 어렵게 먹느냐고요? 이것 때문에요. 살안 찔라고. 네. 그냥 기승전 다이어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챙겨갈 수 없어.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얘를 놓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건 절대 놓지 않겠어. 그러면 결국은 얘를 놔야 돼요. 안주를 놓아야 되는데 어, 안주를 놓을 때 어, 안주를 놓으면 네, 이제 술을 마시면서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술을 놓지 못하겠어. 체중을 줄여야겠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 반드시 어, 안주 없이 술만 그러고 어, 최고의 안주는 물이죠. 어,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방법들을 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실제로 그 저하고 이렇게 감량하시는 많은 애주가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정말 저도 술을 끊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써봤지만 어, 이게 정말로 어, 여의치가 않아서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이런 조언들을 드렸더니 음, 일주일에 5일을 술 마시는데도 살이 빠집니다. 심지어 체지방만 빠지고요. 심지어 감량 끝나고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은 정말로 어, 본인만의 주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 그때부터 어, 안주를 전면 배제를 하고 정말로 술만 드시는데 어, 감량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 끝나고도 그 상황들을 그대로 이어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술 마시면서도 체중도 감량이 되고요. 그러고 요요 없이도 유지가 되네요. 네, 힘들죠. 네. 그게 그게 쉬울 것같았으면 누가 누가 이거를 살을 빼겠니? 어? 안 돼요. 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어 그러고 가질 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네, 어디가니? 술. 네, 술만 마시잖아요. 어, 간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알코올 중독이죠. 음. 자, 지금 또 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서. 물만 마시면 속을 안 버리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안주를 먹을 때 심리 중에 하나가 속 버릴까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신 분들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속이 굉장히 나중에 좀 이제 과음을 하게 되면 안 좋죠. 어,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 안주를 같이 먹으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주로 먹는단 말이죠. 근데 안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을 안 버리느냐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니까 너무 공복 상태에서 술을 드셨을 때 문제. 그 다음에 그 술을, 그니까 도수 높은, 음, 그 술이 너무 짧은 시간에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알코올이 몸에 흡수가 돼서 어 이게 이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안주를 같이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음식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술 드시기 전에 음식을 먼저 드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가 됐건 뭐 예를 들어 서 치킨, 맥주가 있으면 은 치킨을 먼저 먹고 그러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공복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 그 음식이 위가 됐건 장이 됐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속안 버립니다. 네, 이거는 또 애주가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겪어봐야 돼요. 정말로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리고 수분 섭취량이 많을 때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동안에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그것도 속안 버리는 거죠. 그러니 정말로 공복상태에서 술을 드시면은 그거는 안되고요. 어 음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음식을 먼저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해장으로 또 뜨끈한 국물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이게 어, 그 이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위 근육이 마비가 된대요. 이건 저도 작년에 자료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던 건데요. 위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뜨거운 국물들이 들어가면 은 그게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근육 우리 근육통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사우나를 하던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건 이렇게 되면 은어 근육이 굳어있던 게 풀리는 경험들 누구나 하셨을 텐데요. 우리 위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어술 때문에 근육이 이제 굳어있고 이것 때문에 속이 안 좋아져 있으니까 뜨거운 걸 먹으면 은 자연스럽게 속이 풀리죠. 그러니 이제 뜨거운 국물류, 뭐 짬뽕 아까 해장으로 짬뽕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짬뽕을 먹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근데 어 뜨거운 것만 들어가면 해장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 제가 꿀물 드시라고 했거든요. 꿀물이나 혹은 뭐 뜨거운 아메리카노 해서 뜨거운 물을 마셔보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완전 좋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속이 다 풀린대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네, 우리 조상님들 들술 음, 그러니까 취하면, 아, 술, 술 취한 이제, 어, 남편분을 위해서, 어, 뭐, 국어국이 됐건, 아니면 꿀물이 됐건, 이렇게 하셨는데, 어, 조상님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오늘, 어,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간의 뭐 얘기들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만 딱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이냐 안주냐 체중감량이냐 이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 어,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술을 포기를 할 건지 그러면 네, 안주 먹으면서 다이어트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주를 포기를 할 건지 이러면 술 마시면서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그냥 계속 처먹든지. 네. 이상